안녕하세요. 스웨덴 세탁소입니다 여러분, 7월 2일 저희 스웨덴 세탁소 콘서트 열대야에서 함께할 스웨덴 세탁소 1일 악단을 모집합니다 관객 <웃음> 아,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저희 그래도나 사랑하지에서 실로폼 그리고 템버린을 함께 해주실 두 분을 모집하는데요 여러분,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쉬우니까 저희의 시범연주를 보고 어, 콘서트 당일날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면 돼요. 어, 실로폰은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? 네, 일단 첫 번째 실로폰은 네. 1절 끝나고 2절 들어가기 전에 간주 부분에 들어가요. 네, 지금 제가 연주하는 걸 보시고서 따라해주시면 돼요. 네. 그러면은 제가 시범 연주를 보여드릴게요. 하나, 둘, 시작! <목소리> 정말 쉽죠? 이거 두번째는 무엇인가요? 네, 두번째는 바로바로 탬버린이에요 오, 탬버린은 소렴 부분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해볼게요 정말 쉽죠? 꼭 7월 2일에 저희 스웨덴 세탁소의 1일 앞선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여러분 무더운 여름밤 열대야 저희 스웨덴 세탁소와 함께 극복해보아요 7월 그럼 2일 서강대 메리홀 6시에 만나요 안녕